제대로 놀아보자 립스틱 지켜바르지세요반지세요 <웃음> 제발 어색하네요 혼자라서 아 덥고요 네. 아, 아, 아 바로 해요? 오케이 춤! <웃음> 라이브의 TV 환영합니다. 저는 사랑스러울라나 키울라나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버워치를 좋아해서 그 하는 대사를 제가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너에게 숨기진 못해. Nope. 자리아 궁 한번 들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이 군포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내 네, 자신 있습니다. Agon po gotowności. 이거죠. <웃음> 이거는 제가 노래를 아는데 춤을 몰라요. 이거는 바로 마마무 고고베베. <웃음> 맞아요? 아, 딱첫 마디만 들려 주시면 안 되나요? 첫 마디? 나로 말아아그입어그 어, 뭐 마마몬데 그죠마 <웃음> 잠깐만. 나로 나로, 나로 말하면 날 말하면 그거 맞나요? 그땡요 아, 70년대 노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합시다 할수있을려나아 이거는 이거는 제 띵곡이에요 잠깐만요 아, 김추자 선배님의 님의 먼 거세 이거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이거 누구, 누구만이 노래는 찐 거기입니다. 일단은 저희 제가 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 이거를 눌러서 해야 돼요. 아 눌러서. 오 <웃음> 어, 예. 일단 은깨 감자를 만들어야 돼요. 은깨 감자를 만들어야 돼요. 잠깐만요. 이거 엄청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토마토, 토마토를 썰어야 돼요. 썰어야 돼요. 근데 얘를 어왜 이렇게 딱딱하죠? 다음에 감자. 저희 감자를 해야 되는데. 어, 뭐야? 뺨, 뺨, 뺨, 뺨, 뺨. 이게 올리는 거 아니죠? 잠깐만요. 주주주 <웃음> 이걸로 아, 간도님아누가데아아 확인해 주세요 맛있어요 아 진짜요 맛있어요. 지금 감독님이 얼마나 열심히 지금 먹고 있는지 아세요? 저 지금 행복한 눈빛이 여기서 보여요. Yeah.